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대본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앉았는데요. 그런데 편안하지 않고, 되게 긴장이 돼서 지금 손발에 지금 땀이 막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나눌 예정인데요 음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거나 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교회에서 1년 새표 표를 정하거나 어떤 슬로건을 정할 때 보면 교회 앞에 이렇게 막 플래카드로 걸어놓는 그런 표들도 있잖아요 그게 민족사랑 열방사랑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민족이 전쟁을 겪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음, 북한과 전쟁한다든지 아니면 일본과 전쟁한다든지 아니면 중국과 전쟁을 한다든지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정말 민족 사랑 그리고 열방 사랑을 외칠 수 있을까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선교의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 같으면 열방사랑이라고 했을 때그 열방에는 북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방사랑을 외치지만, 주장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적으로 만나서 전쟁을 치른다고 라 했을 때는 과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열방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식민지배를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경험하셨죠. 그때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많은 분들이 투신을 하셨는데 3.1운동 이후에 갈라지죠 교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독립투쟁을 하느냐 아니면 은 무장투쟁으로 전개를 하느냐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사실 일본을 사랑해야 한다고까지 라 나가지 못한 것 아니냐 그 상황에서 누가 일본을 사랑해야 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라 주장할 수 있, 있겠어요? 아, 쉽게 주장 못하죠.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손종동 목사님 손자분 되시는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손종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년 동안 물건도 당하시고 아버님도 손종동 목사님 아드님도 어, 한 달인가요? 한 주인가요? 그런 물건은 당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고 한다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친일이라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민족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앞으로의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이 짧게는 5년이든 10년이고 길게는 더 몇십 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겪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북한이랑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과 중국과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랑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총을 쏘고 우리 동족을 죽이는 그 나라 그 민족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외칠 수 있겠느냐 저는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